금연 비타민 1단계 오리엔테이션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결심합니다. 그런데도 오래가지 못하고 곧 실패합니다. 금연에 실패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금년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실제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금년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담배가 나쁘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금년도 해봅니다. 그리고 말로는 금년하겠다고 선언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계속해서 피우고 있습니다. 말로만 금년하겠다고 하나 속마음은 이 좋은 곳을 왜 끊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언제라도 끊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금연 결심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지속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잠시 그만둘 수 있지만 결국 피우게 된다면 진정 끊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담배의 성분에는 중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쏟아야 영원히 끊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한순간이라도 여지를 남겨둔다면 빈틈을 보이는 순간 다시 담배를 피고 있게 됩니다. 셋째, 상황별로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담배를 끊었다고 결심하고 선언을 하더라도 유혹은 어떤 형태로 다가옵니다. 친구를 통해서 살며시 오기도 하고 또한 직장 상사나 군대 고참 또는 선배를 통해서 권위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모든 상황별로 미리 대처를 해야 제대로 막을 수 있습니다. 빈틈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각 상황별로 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그 어떤 유혹이라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몇 번의 큰 유혹이 지나가면 상당히 오랫동안 금년이 지속되고 그리고 영원히 담배와 작별하고 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금년 비타민을 통해서 확실히 그리고 영원히 담배와 작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연 비타민 나의 흡연 지수는 지피 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입니다. 나의 흡연 습관을 솔직하게 한번 체크해 봅시다. 제가 질문을 하면 공책이나 노트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1번 질문에 나의 대답은 ABC 세 가지 중에 C에 해당된다면 노트에 1-C라고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럼 잘 듣고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1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마가 지나서 담배를 피우십니까? A. 일어나자마자 10분 이내 핀다. B. 일어나자마자 30분 이내 핀다. C. 일어나자마자 30분이 넘어서 핀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제 담배를 피우는 것이 만족스럽습니까? A. 아침에 첫 담배 B. 식사 후에 C. A와 B를 제외한 기타 세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중 오전에 피우는 담배가 오후나 저녁에 피우는 담배보다 양이 많습니까? A. 매우 그렇다 B. 가끔씩 그렇다 C. 전혀 아니다 자, 이제 네번째 질문입니다. 금년 장소에서 금연하기 힘드십니까? A. 매우 그렇다 B. 가끔씩 그렇다 C. 아니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몸이 불편해 아파서 쉴 때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A. 매우 그렇다 B. 가끔씩 그렇다 C 아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몇 개피 담배를 피우십니까? A 이6 개피 이상. A 이십 개피 이상. B 열6섯에서 스물다섯 사이. B 열6섯에서 스물다섯 사이. C 15개 피 이내, C 15개 피 이내.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피우는 담배의 니코틴 함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A 매우 높다. B 중간이다. C 매우 적다. 여덟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흡연 시 담배 연기를 자주 마십니까? A. 매우 그렇다. B. 가끔씩 그렇다. C. 아니다. 다 하셨죠? 그럼 항목별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a는 2점이고요, b는 1점이고, c는 0점입니다. 자, a는 2점, b는 1점, c는 0점. 질문 1번부터 8번까지 전체 합산을 해 봅니다. 다 하셨죠? 점수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자신의 점수가 0점에서 4점 이내인 분은 니코틴의 존도가 낮아서 금연 의지가 있으면 언제라도 담배를 끊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금연 비타민을 통해 조금만 노력한다면 담배를 확실히 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점수가 5점에서 7점 이내이신 분입니다. 니코친 의존도가 높아서 비타민의 금연방법을 확실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심각성을 아시고 변화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8점 이상이신 분입니다. 니코틴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금년시 니코틴 금단 증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타민 금년의 실천사항을 확실하게 실천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저와 직접 만나서 상담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각오로 금년을 저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